이번에 제가 굉장히 많은 제스처를 하기 때문에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매번 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중 우리의 캐러들도 느끼지 않을까. 아, 아직까지는 날씨가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현장이 굉장히 뜨겁고 제 몸도 굉장히 뜨겁고 노래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안무가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안무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간만에 되게 힘든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되게 당황스럽기도 한데 모니터 보니까 너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캐럿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많이 받으세요. 기대해 주셔서 재밌게 봐주세요. 형에 <터미야>, 민규. <목소리> 손 내서 태양 나오고 나서 공 추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여기 한번. 아 이런 느낌. 천장 세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것 같아요. 태양 밑에서 춤을 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죠어서세 굉장히 예뻐가지고 <목소리> 캐럿들이 좋아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오, 퍼포먼스 하면서 너무 힘들죠. 보시기만 해도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핫해 보이지 않나요? 저희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잘 어울리실 수 있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배뉴 원웅원 아, 핫 촬영을 끝냈는데요. 핫이 정말 핫하네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촬영했으니까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십니다. 지금 어, 저희 정규사진 타이틀곡 40, 핫 어, 무대 어, 촬영을 다 했는데요. 어 팬 분들이 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어, 더운 여름 핫 들으시면서 이열치열 아주 뜨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해 안녕하세요 세븐틴 조슈아입니다 저희가 오늘 VENU 101에서 저희 신곡 4집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HOT 이라는 곡을 좀 준비해봤는데 뭔가 의상도 그렇고 무대 세트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위에 보시면 태양 있는데, 저희 이번 정규 앨범의 페이스 u 썬이라는 앨범이거든요. 앨범명이 캐럿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뮤직 스테이션 이렇게 무대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큰 음악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긴장도 되지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해! 오늘 엠스테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의상을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뭐랄까 조금은 교복 같은 느낌도 들고 좀 힙해 보이는 교복이랄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녹화를 시작해볼게요 아일는마달 엠스테이니까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오늘 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엠스테할수 있어서 엄청 어르십니다 엠스테로 삼행시 엠스 엠스테. 엠.. 엠.. 엠스테이 스스키요 S. S. S. S. S. S. S. S. S. S. 습니다 지금 멤버들 모두 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테트자논사장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의상도 좀 가벼우고 그리고 제가 살랑살랑한 스타일이라 춤추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방송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엠스테이, 어, 히토리잖아 이후로 1년 만에, 어,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뭐, 어, 열심히, 멋있게 촬영을 했으니, 어,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패럿들도 재밌게 봐주세요. Everybody, 어, 엠스테이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도, 어, 영광이고요. 17 そして MST もたくさん愛してください。